여러분, 근데 제가 이거 좀 영상 같은 걸 봐왔는데요. 이거 일본도도 얻을 수 있대. 어? 진짜. 어, 아이고 뭐야? 야 켈빈이 우리한테 통나무 던진 거야 지금? 어? 아니 이게 미쳤나? 아니 <놀람> 아니. 아, 너냐? 아니야. <웃음> 야 너었지? 불, 불 붙인 거, 아니, 불 꺼졌. 아, <웃음> 하사사사사사 그러니까 일본도도 얻을 수가 있대. 그러니까 동굴이 되게 많대. 이게 맵이 진짜 크대. 생각보다. 오, 짚라인 얻었잖아. 우리가 지난번에 맞지? 어. 근데 그 짚라인이 위로도 올라간대. 플랫폼 같은 걸 건축해가지고 줄을 쭉쭉 이어서 아예 그냥 피로도 없이 여행 경로를 만드는 사람도 있대. 보니까 그것도 음. 있더라고. 수중호흡기 그치 그거 필요하지 그게 있어야 삽을 구할 수가 있어 아 그래? 그러면 혹시 어. 너 어디 뭐 공략 본거 있어? 그거 동굴 위치 알아? 어나 동굴 위치 알아 가자! 그럼 오늘 그걸 가자 자, 우리 참고로 음. 수중호흡장치 얻으려면 은맨 음. 처음 동굴로 가야된다? <웃음> 아 그걸 끝까지 안 한게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부른거구나 결국에 어. 아, 여기서 저장 아, 한번 때리고 갈게요 귀찮다고 안간게 아니라 무서워서 뒤돌은 거야 우리 모두 동의한 거야 우리 모두 동의한 거야, 모두 동의한 거야. 모두 동의한 거야. 그때 나만 아니야 근데 언제까지 겨울이 지집될까? 그러게 나 이거 우리가 한에 가서 겨울이 된 거일 수도 있거아 진짜? 지금 11시 44분 그거는 진짜 시간이잖아 어어아 <웃음> 그거는 진짜 네. 우리 녹화시간이잖아 드디어 여기 시간도 11시 55분이었어 오! 어, 어 그러네 참네. 어 이제 12시네 어뭐 리얼타임인줄? 그거 어떻게 알아? 야 15일이 지나면 겨울이 끝난대 어야 괜찮아 좀만 더 버티면 된다 봄이 온다 봄이 Spring is coming 아 뛰지마 무섭단 말이야 내가 한번 해보니까 어. 걸으면 답이 없어 아, 뛰지마 무섭단 말이야 아 음. 뛰어!! 아이어 뛰어! 쫄쫄어뛰어가 x 사람들은 내가 이 펩불로 후루칠 것이야 달려! 울면서 뛰어x2 울며에에에에에에에어에에에에에에 울면서 뛰어 이게 뭐야? 어들어가 보면은 3D 프린터로 막뭐 만들 수 있는 데였던것 같은데? 하고 있어. 여기 뭔데? 여기 안 쫄아도 돼. 어. 안 쫄아도 돼, 우리? 어. 잘하네. 어 우와. 뭐야? 우와 우와 어, 우와 테이프. 우와. 야, 여기 이거 어? 여기서 수통도 만들 수 있고. 패럴렐 유니버스 뭐야? 평행 우주랑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와, 썰매도 만들 수 있네? 엥? 물병. 어. 어떻게? 어. 여기 보면은 어. 어. 어. 이게뭐야 노트북에서 음. 이렇게 조절할 수있어막 썰매, 화살, 물병 이렇게이 친구가 이렇이친 이렇게. 가이거게가 이렇게. 이친이거게이친 이렇게. 이 친구가 이렇 프린터. 우와. 30D 프린터. 안녕하세요 어리디 프린터 3D 프린터 어, 나, 장인 최케빈입니다 많아서 운반할 수 없다고 하거든? 여기 하나 있는 거 보여? 물병을 야.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절이에요 야 인쇄한 물병 나 얻었는데 없는 사람? 표절이에요! 나 없어 표절이라고요! 어잇! <웃음> 야 여기 무슨 시설이 더 길게 뭐야 있는데? 잠깐만 이거 일단 여기서 할거다 하고 가자 테크메쉬를 한번 만들어? 야 근데 이거 250이 들어가는데 하나만 만들어서 조합법 뜨나 보자 그러네. 딱 봐도 저 소재 같이 나오네. 음. 아 테크 갑옷 만들 수 있네, 진짜. 아, 야. 발진 모양처럼 돼 있을 거야. 테크 갑옷에 근데 들어가는 저 재료 빨간색 뜬게 뭐냐, 저게? 뭐가 하나가 없는데? 일로 와 볼래? 노트북이 여기 있잖아. 노트북을 음. 이렇게 부서 그러면은 칩이 음. 나와. 아, 덕태 덕테... 나저 수지 다 썼다. <웃음> 테크맨 시 계속 만들자 그러면. 응. 될수 있는 한 만들어서 가자. 오 결합 된다. 아요렇게 하나야. <웃음> 아나 여기 나 왼쪽 팔에 보여? 오 <웃음> 아, 이렇게 불 들어오네. 2D 만 입고 가자 음. 아, 그냥나기아 나 님이... 마... 동산, 동산 수지 s h 마피아 동산. 하천 sushi. 하천 sushi. 하천 sushi. 하천 sushi. 아천 s u s h 왜왜왜 왜, 왜, 연비야 왜? 라디오였어. <웃음> 아 라디오였어? <웃음> 근데 뭐촥 이런 소리 나는데? 그리고 연비야 저기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여기 백이 있다. 어어어 <웃음> 어, 어, 잠깐만 어디 백이데? <웃음> 여기 어 백이서 백. 있어, 백. 어. <웃음> 이거 뭐야? 여기도 키 카드. 어. 이제 안에 무슨 소리 난다. <웃음> 야 여기 나중에 와야겠네 여기는 체크다 체크. 되게 화려하다. 봐봐, 불빛이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거는. 더 포레스트 1에도 응. 이런 시설이 있었어. 아 진짜? 응, 응. 이거 사람이 한 거야. 어, 맞아,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든 거야. <웃음> <웃음> 이거는. 이거는 아. 너가 더 포레스트 만들... 뉴비라서 시청자들한테 즐거움을 줄수 있는 부분이 있다. 아 맞아 전기 볼도 한번씩이 아니라 꾹 누르고 있어야 때리리리리 가더라 아, 그래. 아, 아 약간 테이저 같은 느낌이구나 오오렇지그렇오 아, 아. 아 오케이오케이오케이언더스오오다다다다닥오번오오판오오내오 오케이. <놀드> <놀드> <놀드> <놀드> 무슨 말오오오오오오오오말들었는오 <놀드> <놀드> <이거 좋아, 놀드> 야 옆에 옆에 애들, 애들 야, 아, 옆에 애들 있어. 얘들아, 옆에 애들 있어. 야 아! 아, 바기잖아 아 아, 어. 얘기 중이잖아. 얘기 중이잖아. 얘기. 얘중이들아 어, 얘들아. 얘들아. 기 중이야. 어, 얘들아. 얘기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기> 중이라. 얘기 <웃음> 중이야. 어, 알았대. 말 얘들아, 알았대. 알았대. 어, 얘기 중인 거 알았대. 어, 미안하네. 아. 어 그리고 이거. 어, 말에 끼어든 죄로 애들이 다 박살이 났네. 들어와 너또 오야 이거 진짜 시기거든. 야야 빠다다다다다. 야 좋은데? 야, 테이저 야, 야, 야, 야, 야, 야, 좋은데? 근데 방금 조금 징그러웠어. 너네 정말 무시무시한 아이들이었구나? 야 너가 조졌어, 전기. <목소리> 너가 조져서 쓰러뜨리고 다른 애들이 <목소리> 잘 사... 작사를 내놓은 거야. <웃음> 야? 죽어 <웃음> 야? <웃음> <웃음> 소리 지르면서 야너 입속에다가 전기목 꽂아넣었다 방금 <웃음> 아니 나놀래키면 <놀랍게면> 어떡해 <웃음> 이 사람들 저 앞에 보이는 동굴 보이시죠? 저기가 바로 우리 첫 번째 동굴입니다 오! 어허! 저기 와. 집이 있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야집잘 야, 있나 보자 어? 우리 집에 눈쌓였어 너무 이쁜데? 아 물고기도 잡혀있는지 진짜 봐라 내 아줌마 엠비야 정말 텅텅 비었어 자 저희 동굴 들어가기 전에 합숙 훈련 들어갑니다 네. 통나무 바위 던지기 EEGG EEGG EEGG 아 지금까지 캐빈님이 식량이 부족했던 이유 알았어 왜? 저 사람 고아한 것만 먹어서 고아한 만 어? 먹었다고? 저기요 어. Oh. 우 오케이. Okay. 아, 별미헌터. <웃음> 별미헌터 미친놈아. 아니. <웃음> 고환이요 너도 그거 그렇게 들어. 너 진짜 레전드다. <웃음> 너이 콘텐츠 하면서 지금 실수를 몇번 하는 거니? <웃음> 아니, 아니 난 똑바로 얘기했어. 내가 살못 <웃음> <잘못> 알아듣는 거지. 귤아를 <웃음> <뷰라를> 왜 먹어 <먹어네면>? 내가. <웃음> 미친. 놈 하게 그런 것만 먹고 아 깔끔한 것만 먹었다고? 깔끔한 한한 먹고 애, 애들 이제 죽어가지고 팔날 나오면 그은거 우리 안 <목소리> 먹고 <목소리> 그래서 씨비님 <웃음> <웃음> <심량이> 부족해서 <부족했어. 웃음> 근데 아... 고상을 고아라고도 해아저 고아한 거 우아한 거 고상하고 우아하고 어 우아 아... 그 고안이라고 들렸어 고안은 <웃음> 그 하필이면은 고아하니니까 뭔가 수식어가 <웃음> 어 고아한 <웃음> 것만 다들 레벨 몇차몇 몇 신지 봐봐 어한 내가 슥 볼게 올라갈 때 금방 올라감 나 이제 10이야 근데 <웃음> 나 조금만 기다려도어나 <웃음> 금방 차거든 지금 5분의 1정도 남은 것 같아 켈빈아 뭐하니 <웃음> 거기서 <웃음> 갑갑하다 갑갑해 여러분들 응? 뭔가 좀 평온하지 않나요? 맞아요 왜요? 그럼 여러분들에서 호환의 술탄 미친놈! 오야 집이 묻어졌네 어? 잠깐 이건 내 계획이 없던건데? 야 근데 어, 이렇게 어, 무어지는구나 대박이다 아니 내가 지금 스위트야 근데 기왕 이렇게 된거 템플릿으로 해서 지어보자. 좀 좋은 집으로 크게. 짠 여기 네. 오 우와 나무 집이다. 야 통나무 68개 들어가는 거 싫어요? 아니 어떻게 메리를 버리고 새로운 배를 찰수 있어? 불 태워버려 저거. 어 고잉 메리. 어, 잠만. 아니야 저거 불 태우지 말고 저 그대로 좀다 들고 와서. 응다 들고 와서 붙여 여기다. 안돼 <웃음> 안돼 됐다. 어 됐어? 우아 우아 아 이렇게 올라가 어야 그러면은 침대랑 모닥불부터 만들게 내가 모닥불 만들게 나무 집 위에다가 모닥불을 만들게 아, 이게 봐요. 뭐야 지금 이거 이 시야 왜 이래 어, 살수 어, 있냐 여기 원래 아니는데 지금 <웃음> <웃음> 이 뭐야? 아, 원래 아니래? 야 어, 이거 어. 시야 레전드잖아 지금 나무가 <웃음> 아니 이거 너무 아, 작은 뭘... 나무에 지은 거 아니냐? 그런가 본데. <웃음> 아이씨... <웃음> 야이씨, 어야 씨, 어야 잠만 자자 어떻게든. 오라. 자자. 지금 옆에 늘필널 필려고 지금 준비 중. 오케이. 야, 여기서 그러니까 스쿠버 템을 얻는다 이 말이지. 겨울 되니까 동굴 여기 엄청 춥네. 오. 근데 우리가 슬프네. 어느 어느 정도는 밀어 놨었잖아 이거. 음, 응. 근데 다시 아마... 생겼겠지. 그렇지. 아 그런가? 근데 이제는 우리의 파워가 그때 같지가 않아. 로더 어, 있고. 전기지짐 지짐지짐. 응. <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아무것도 못하죠? 놀놀라> <놀놀라> <놀놀라> <놀라> 너무 어둡다고 좀 패치됐나? 좀 밝아진 것 같기도 하고. 바다다다다다다닥. 바다다다다다다 다음에, 다음 좋아서 좋아서 좋아서. 여기가 바로 우리가 찾던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있는 곳입니다. 오케이. <오> <še> 이물 안에 들어가면 안 돼요. 어, 이거다. 음. 스쿠버 다이빙 장비. 어, 음, 아! 네. 아이템 너무 많은데 여기? 좋은데? 여기 아이템이 좀 많아. 첫 번째 동굴이 해자 동굴이었구나. 근데 나 궁금하니까 말해주면 안 돼? 물에 들어가면 어. 안에 상어 한 마리 있어. 아 안에 상어가 있어 이물 안에? 상어님 어디 계시지? 그러면은 이 물이잖아 전기통하잖아. 그 물에다가 그냥 전기를 그냥 바다다다다닥 바다닥 <웃음> 다 바다닥 다 바다닥 바다닥 <빠다다닥. 웃음> <웃음> 되겠냐고. <웃음> <웃음> 여기로 이렇게 올라가나? 어! 어! 왜그래? 아! 줄! 여기 길이 없어? 어! 드디어 길었어, 물 빠졌다! 물에 빠졌어! <웃음>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쪽으로 점프! 어! 점프 점프 점프! 여기 될것 같은데 안돼요? 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와 여기까지와! 아, 상어 없어! 상어 없어! 상어 없어! 와, 상어 없어! 빠다다다다 물에다 빠다다닥! 빠다다닥! 빠다다닥! <웃음> <웃음> 돼? 빠다다닥이? 안돼 되겠냐고? <웃음> 스쿠버 얻고 음. 뭐 있는 줄 알고 저 안에 들어가봤다가 상어한테 많이 죽었겠다 그러게 스쿠버 얻은 다음에 누가 봐도 저 물로 들어가고 싶게 생겼잖아 응 음, 맞어 나도 빠르다닥 다 해야지 빠르다닥 다 해리포터 마우프 빠루워 이스페토 팩트룸 빠 대물들 동굴 들어왔네. 왜 계속 빛나지? 어? 내빛 나지? 내거빛안 나던데. 응. 어 앞에 앞에. 어 앞에, 앞에. 몸통이 몸통이. 마다다다다닥이다다다다닥 아무것도 못 하죠. 다다다다닥자다 같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안안 죽었어? <웃음> <웃음> <깜빡갔다>. <웃음> <탐배라>. <웃음> 됐다 됐다 죽었다. 하나 둘 셋. <웃음> 처참하게 그냥 음. 다네명이달려들어서해체해버려 사자가 사냥 성공한 음. 것 마냥 어 음. 앞에 앞에 많다 앞에 많다 오, 오. 오. 됐다. 됐다. 됐다. 나한거 하나 더 앞에 아, w a 다 t 다 p a 다다 a Oh, 다다다다다 a a d 다 Ada, 다 d 지지 d a Ada, Ada, Ada, Ada, a Tuning, <목 fif> <오 dio> <님> <조용 streng resumes> 이게 진짜야. <웃음> <웃음> 아,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어, hey. 전기. 앞... 바에바바바바바바바바바나나 <ng> <pping> 이거 어떻게 어, 채우지흔들어줘 흔들어줘 아 된다 다시 된다 재다지다거다우다이다재다지 이거 재우지? 이거 재우지? 이거 재지지 너는 안되지다 도끼를 들게 <웃음> 이거 <이리> 재와 와! <웃음> 죽어. 아, 잠깐만 나 어? 여기서 많이 잃었어. 연비 지금 파밍해야 된데, 소라 발길이 멀어요 우리? <웃음> 안돼. 앞에서 노래 소리 들려. 어 이거 여기 라디오가 하나 걸려. 있어 라디오가 엄청 크게 켜져 있네 여기. 양 <웃음> 먹어야겠다. 어, 어야 여기 노트북. 빠 어디야? 나 여기야? <웃음> 투디야 너뭘입분거야 머리도 거야? 왔네? 뭐? 야 투디 개살발한데? <웃음> <걔> <웃음> 야 투디 <웃음> 어, 투디 왜 이렇게 살발해? 아기다아 애기, 애기인데 아, 애기 풀가빠 보다... 이 자식이 풀가빠 어디 있어. 어른을 어른을 네. 놀야 네. 투디 풀가빠 입으니까 살발한데? 그니까, 나제 아까 전에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네, 제가 괴물 같네, 이렇게 되니까 건전지 있는 사람 응, 음, 내거 줄게 나 건전지 다 썼어 건전지 다 더럽게 많아 어, 이거 아닌가? 잠깐만, 로판몇번 돌려야 돼? 자, 기다려 봐 건전지 다쓴거 아니야? 그지 그게 의외로 건, 좀 건전지 많이 써아 그래? 자동으로 어. 소모가 돼? 잠깐만 어, 자동 소모야 아 진짜로? 진짜 아니, 건전지 있냐? 아 그러네 건전지? 다 썼네 그래서 안 됐구나 아까 지찍거리는 게야 우리 <웃음> 아까 막루모스 하면서 다녔는데 <웃음> 물 속에다 담그면서 막무한인줄 알고 여기 그리고 위에 전기 충격기 오 어디? 야 이거 테이저가 그래. 있네 실제로 네, 건전지가 많이 필요하네, 그럼 진짜. 그러게. 그리고 이제 나가면 됩니다. 어, 파밍하고 있을 때 건전지 가지고 야, 발견하면... 야, 야, 왼쪽에 뭐야? 야, 어? 뭐야 이거? 어? 야, 뭐? 이쪽으로 사람 지나갔는데 방금? 진짜? 어, 지나갔다. 와, 지나가잖아. 우와! 저거 뭐야? 보고 가자, 여러분. 지나갈 걸? 이어봐. 야, 야, 야, 야. 대박. 야, 아! 아, 보람찼다 오늘 하루 야, 좋았다 어, 좋았다 아, 아 이거 넓혀놓으려고 집 넓혀놓으려고 이렇게 한 거야? 어아 근데 이거는 내가 보기엔 집 잘못 지웠어 시야가 너무 레전드잖아 좀 있으면 투디가 이거 폭파시키겠구만 나 무서워 어? 어? <웃음> 넘가요 <웃음> 연비야. 응? 집 밖에 더 무서워. <웃음>